신랑 김준규군과 신부 취해미양은 그 일가 친척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평생 고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사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이 혼인이 원만하고 진실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 증인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2019년 5월 25일 신랑아버지 김이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 제가 평소에 누나한테 이쁘다는 얘기를 안해요 오늘은 참예쁘요 그죠? 네. 제가 노래를... 어이어도 모르겠는데? 노래를 선곡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좋은 노래들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텐션에서 이걸날 특이한 결혼식을 하자고 하는 누나와 아직까지는 저에게 순수하고 착한 이미지인데요 네, 참 반대인데 그거 음, 두 분에게 어울릴만한 군대로 지옥이의 반대가 끌리는 이유를 준비해왔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리부터살까지 정말이지 서지 <웃음> 오늘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신랑 신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좋은 사회자가 될지 덕 어, 사회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신랑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엎드려 목소리 그거밖에 안나옵니까? 하나의 목소리를 둘에 크게 하자 하나! 둘! 기상 먼저 테스트에 앞서 체력 테스트의 시범을 보여줄 조교를 불러보겠습니다 조교 앞으로 저의 혹독한 트레이닝을 통해서 현재 잘 살고 있습니다. 조교 안내분 맞습니까? 조교 엎드려. 이제는 정말 신랑 체력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착용했으면 신랑 엎드려. 그리고 신부께서는 신랑의 등에 찰싹 앉아주시면 되지만 어, 어떻게 앉을지 모르실까봐 어, 우리 조교의 친절한 시범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교 위치로 휴식휴식와 달려 저기 위치로 박수 부탁드립니다 빨리 앉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안정감 있습니까? 네! 뭐 아직, 아직까지는 체력이 좋은 것 같은데 이쯤에서 어, 사위를 사랑하는 장모님의 어, 김준규로 삼행시를 한번 듣도록 아, 한번 하겠습니다. 안 돼, 안 돼. 신분은더 푹석 안돼. 어, 잘... 네, 네, 네. 준비. 아, 미리 말을 해줘야지. <웃음> 그러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는 지금 떨어집니다. 준비가 어, 힘내. 어. 어. 떨어지면 안돼. 응. 김준규. 네다 같이 한번 응 떼어드리겠습니다. 김 김준규. 김준규 준 준규야. 속상합니다 <웃음> 마지막 키우 큐큐 뭐가 좋을까? <웃음> 어. 어? 어? 무릎을 어? 어? 신부 어. <웃음> <친구> 기상합니다. 기당 <웃음> <되겠다>. 신랑 기당와 <웃음> 어. 이렇게 나약한 모습 보이면 다시 하겠습니다. <웃음> 아, 맞아, 맞아. 어떻게 이 정도 체력이면 가정을 지킬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안돼안돼 Let's shine as far as I could see But you'll always be beautiful Holding close, holding tight Let the moon slowly take over on the night The sky has never been clearer than now